실리프팅 같은 뿌띠 성형을 열심히 연구하는 뿌리, 뿌띠 성형학회 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리프팅은 일단 간단하게 나누기로 녹는, 녹는 실그 다음에 안 녹는 실 영구적인 실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녹는 실이 지금은 대세죠 근데 초반에 우리가 실리프팅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안 녹는 실이 1번 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이론 이라는 영구적인 실들을 사용해서 실리프팅을 해왔고요 처음에는 녹는 실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당기는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대개는 저도 안녹는 실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했는데 문제는 어, 녹는 실이 아닌 안 녹는 실 자체가 영구적으로 만져진다는 점에 있어요 그게 영구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실에 힘은 다 하게 되거든요 굳이 이거를 안 녹는 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녹는 실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나도 인장강도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실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요즘은 녹는 실 쪽이 대세이고 저도 녹는 실을 선호하게 되어습니다 녹는 실만 써도 충분히 역할을 다할 때까지 힘을 잘 유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농료실 분야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농료실로 좋은 실리프팅 받으시길 바랍니다.